나왜 지금까지 케미보디를 쓰고 있었지? <목소리> 최고 편해요 아 유레카다 너무 편하겠죠? 이거 두통 살걸 완전 추천 안녕하세요 마롱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대한 택배 박스를 준비했는데요 얘네들은 제가 타오바오에서 주문한 아이패드, 아이폰, 액세서리들 그리고 소품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번에 한 15만원 정도 주문을 한것 같은데 얘네들을 한 번씩 풀어보면서 같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이랑 같이 이거 한번 뜯어볼까요? 제가 타오바오에서는 12일에 주문을 했는데 24일에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거의 한 2주 정도 걸렸다고 보시면 되겠죠? 제가 타오바오에서는 두번째로 직구를 하는거예요 저번에 첫번째로는 옷들을 직구를 했었는데 그 옷들은 보라카이 가서 좀 많이 입었던것 같고 솔직히 재질은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이렇게가 타오바오에서 시킨 물품들인데요 하나씩 뜯어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이거 타블렛 거치대로 제가 쓸거랑 엄마가 쓸거 이렇게 하나씩 주문을 했는데요 일부러 두 개의 다른 버전을 주문을 했어요 어떤 게더 무게를 잘 견딜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니까 얘랑 얘랑은 한 10달러 정도가 차이가 났어요 자육안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요 오! 와 이렇게 내가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있는 그런 아인 이것 같습니다 이얍. 여기 이렇게 고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살짝 모양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와이어 타블렛을 고정할 수 있는 이 판때기 얘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되는 것 같아요. 어, 여기 이렇게 돌리면은 이렇게 고정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고정을 시키고 닫아주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전 여기 아래 책상이 있어서 여기다 고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 됐다. 오! 괜찮은데? 이제 여기다 아이패드를 한번 꽂아볼게요 불안하지만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이에요? 실패했다 무거운가봐요 아이패드가 이건 아니지 예 지금 일단 44위안에 구매한 자바라는 실패입니다 더 비슷한 아이도 살짝 불안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두 번째 52위안에 구매한 다른 자바라 사실 얘도 생김새는 비슷해가지고 조금 불안한데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그래도 얘는 처음부터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분리가 되어 있어요 아 뭐야... 설마... 지금 얘랑 아까 그 44위 안인 애랑 요 길이 밖에 차이가 안 나요 요거 때문에 지금 근데 내가 여기다 돈을 더쓴 거구나 이미 아이패드를 안 꽂아봐도 알것 같은 이 내구성 일단 책상이나 이런 데 고정되는 건 진짜 완벽하게 고정이 돼요 제 생각에는 아이패드 미니 정도까지는 충분히 커버 가능할 것 같은데 아이패드 프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웃음> 음 알겠어 이렇게 휘면 안되는건데? 휘네 아이패드 프로는 내가 못 버팁니다 제가 혹시나 모르니까 한번 이 케이스를 벗겨본 다음에 다시 고정을 시켜볼게요 아이패드 프로 잡아라 이를 어떻게 잘 조절을 하면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지금 이 상태로는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아마 종이질감 필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두 장을 구매를 했고요. 근데 지금 일단 제가 필름 붙여놓은 상태라서 얘를 쓰다가 조금 살짝 다른 것 같다 싶을 때 바꿀 것 같은데 그때 한번 인스타그램으로 이 후기를 들려드릴게요. 종이질감 필름을 사용했을 때는 펜촉이 너무 빨리 닳는다고 해서 일부러 얘로 붙인 거거든요. 화질 저하도 조금 문제가 되고 그래도 나름 잘해서 왔네요. 이거 밀드도 있고 그리고 얘는 무엇일까? 음 강화유리 필름 지금 아이패드는 저의 둘째 이모가 제 졸업 선물로 구매를 해주신 제품이고요. 워낙 제가 갤럭시 덕후잖아요. 근데 하도 하도 주변에서 아이폰을 써라. 에어드롭도 안 되고, 사진도 갤럭시는 이상하게 나온다 해가지고 아이폰 8을 지인한테 싸게 중고로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얘를 받고 나서도 불안해가지고 아이폰이 워낙 잘 깨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불안해가지고 아이폰을 들고 다니지 못했어요. 이렇게 안에 포장이 되어 있고요. 화이트네. 투명을 뜯어볼게요. 그래서 그냥 일단 구매할 때 저렴하니까 화이트랑 투명이랑 둘다 구매를 해봤는데, 여기 항상 들어있는 것처럼 뭐, 부착 방법이나, 알콜솜, 요거, 닦는 거, 그리고 이 케이스까지 들어있는데요. 이게 맞는다고? 살짝 사이즈가 안 맞는 것 같은데? 풀 커버가 아닌가 봐요. 아하. 간신히, 화면만 간신히 가릴 수 있어요. 보이세요? 투명은, 이 화이트보다 여기 화면에 있는 부분만 가리기 때문에 약간 옆에가 깨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지금 산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 화이트, 이 화이트 버전으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집중해야 된다고. 알콜 좀도 뜯어서 오케이. 응,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어 화이트 괜찮네. 어차피 여기 베젤인가? 이게 화이트라서 그렇게 거슬리지 않는 것 같아요. 패스! 그리고 그거랑 같이 배송 온게 케이스인데 이거가 제가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기 전에도 뭐 사고 싶었던 케이스였어요. 제가 수기의 달달별 문구점 그분 영상을 보다가 되게 좋은 거예요. 이 키보드랑 같이 들어있는 케이스가 키보드가 있는 형식이고요. 나름 여기 펜을 쓰는 부분이랑 잭들이 들어가야 하는 곳 그런 데는 다 구멍이 뚫려 있어서 쓰기 좋은 것 같아요 아 이건 여기다 펜슬을 꽂아가지고 보관도 할수 있나보다 이렇게 보통 쓸때 가지고 다니지 않을 땐 여기다가 바로 장착을 하면은 바로 붙으니까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 얘가 키보드예요 블루투스 키보드인 것 같은데 여기 자석이딱 붙네 커넥트를 시켜주겠습니다 여기 블루투스까지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은 이렇게 놔두고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편하겠죠? 그렇지? 왜 이러지? 당연스럽네 누르는대로 인식이 되지 않아요 그럴까요? 일단 얘를 충전시켜놓고서 다음 것부터 까보도록 할까요? 이런 스티커도 함께 같이 옵니다 되게 저는 이런 걸 붙이는 걸안 좋아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붙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얘 기다란 거에 또 들어있을 텐데 커버! 얘도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거는 그케미꽂지 낚시용품 케미꽂지를 쓰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그닥 만족스럽지는 못한 필기감이어서 혹시 모르니까 얘가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 저한테 얘네들도 구매를 했는데 저는 투명이랑 이렇게 흰색 얘들로 구성된 이 케이스를 구매를 했고요. 음! 완전 딱 맞아요 얘가 어, 필기감이 괜찮을까? 오! 굉장히 스무스해요 딱딱 소리도 안나고 너무 좋아요 굉장히 부드럽게 써지는게 어. 와얘 두통 살걸! 유레카다 얘는 진짜 완전 좋아 케미꼬지는 살짝 제가 깔끔하게 자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잘린 부분이 살짝 걸려서 스무스하게 필기감이 되지 않는 느낌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산이 펜촉 팁은 굉장히 스무스하게 그려지고 이게 완전 애플 펜슬을 위해서 나오는 아이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동그랗게 끝까지 마무리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진짜 필기감이 끊기지 않고 너무 좋습니다. 완전 추천!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 저는 지금까지 썼던 케미꽃이나 목공풀이나 이런 여러가지 방법들 중에 얘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 일단 얘가 잘 빠지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완전 마음에 들어 잘 썼다 잘 썼다 아 그리고 요거는 애플펜슬의 케이스입니다 이건 엄마 애플펜슬을 위해서 구매를 했고요 이거는 저를 위해서 구매를 한 건데요 제 거를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이거 너무 비싸잖아요 애플펜슬도 그래서 이거를 아직도 뜯지 않고 있었어요 기본 필름 드디어 뜯을 수 있습니다 69위안인데 한국 돈으로 따지면 12,000원 정도? 음, 잘 들어가네 이렇게 하고 위에다가 캡슐. 어? 아 이거 아닌가봐. 거꾸로 꼈나? 요렇게네. 완벽하게 옷을 입혀줬습니다. 약간 컬러가 2019년 팬톤 컬러 그런 느낌이거든요. 세렌티랑 로즈커츠 색깔? 아 제가 또 이런 색깔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보자마자 이건 내 거다 싶어가지고 결제를 했는데 굉장히 이게 슬림하게 핏이 돼가지고 딱 맞게 쓸수 있을 것 같고 막 거슬리는 부분도 없고 이것도 이렇게 두번 터치하면 지우개로 바뀌는 인식 이것까지 완벽하게 됩니다. 이거는 추천 굉장히 만족스럽게 쓸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랑 같은 곳에서 나온 건데 이렇게 약간 연필 느낌? 시중에 판매하는 연필 느낌의 디자인 이거는 엄마한테 주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패드 펜슬 팁이 되게 비싸다고 해가지고 네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혹시 모를 펜촉 다른 형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얘네들 구매를 했고요. 뭐지? 이것도 펜슬 케이스 같은데 어, 얘는 이렇게 생긴 아이네요. 핑크색, 베이비 핑크. 뭐 없었는데?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펜슬대랑 이게 꼭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로고가 나오도록 착용이 되는 이런 베이비 핑크 컬러의 케이스고요. 이거는 끝에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얘로 글씨를 쓸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오! 이것도 나쁘지 않아. 이거 괜찮아. 굉장히 스무스하게 써지고 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만약에 아까 제가 구매한 다른 팁 그거를 구매하지 않으실 분들은 이거 이렇게 세트로 되어있는 걸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필기감이 그냥 케미 코드로 했을 때보다 훨씬 나아요. 나왜 지금까지 케미 코드로 쓰고 있었지? 이 위에 있는 캡 여기 동그라미 살짝 달려있는 거. 요걸로 막고 다니라 이런 느낌 같은데 요걸 쓰면은 글씨가 써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해도 글씨가 써지지 않고요 어? 써졌어. 아, 요렇게 꾹 누르면은 글씨가 써지는데, 이거는 글씨가 아니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요 팁, 요 팁으로 쓰면은 글씨가 써지는 걸 봐서는 요거는 올인원 패키지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거는 제가 아이폰 케이스를 구매를 했습니다. 아, 얘는 노트네? 제가 노트를 또 구매했네요? 제가 사실 노트 존버단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짜 질리도록 보셨을 이 마리모드 케이스 드디어 탈출합니다. 그냥 심플한 이런 베이비 핑크 컬러의 케이스를 구매했고요. 를 이거 그냥 하나만 오는 줄 알았는데 아이씨 뒷딱 뻑뻑하네? 이거 그립톡도 같이 오더라고요? 딱 맞게 이렇게 붙였고요. 이렇게 약간 새 느낌으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깔끔하죠? 그리고 저희 아이폰 케이스로는 두 가지를 구매를 했는데요. 그냥 저렴한 아이로 구매를 했고요. 어? 얘도 그립톡이 같이 따라오네? 이거 같이 주네. 나쁘지 않네. 제가 생각했던 디자인의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짠! 얘를 붙이고 싶지 않아. 이거는 이지피지에서 주신 마롱이라는 그 하트 그립톡을 붙일 거예요. 그리고 얘를 쓰다가 너무 꼬질꼬질해지면 바꿀 아이까지 구매를 했는데, 요 아이입니다. 깔끔하고 괜찮은 것 같아. 나쁘지 않은데? 컬러도 괜찮고, 되게 약간 차분하니 괜찮은 것 같아요. 어씨 얘로 바꿀까? 얘한테는 이 검정색 이 그립톡이 따라왔는데 약간 봄, 여름같이 좀 화사한 느낌을 주고 싶을 때 얘로 다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소품들을 또 구매를 했어요. 촬영 소품들? 어 지금 막 열어본 이 박스는 해산물? <웃음> 해산물? <웃음> 해조류 아이들이 들어있는 박스입니다. 이런 불가사리. 이렇게 진짜 같이 만들었고요. 이렇게 소라들? 이런 소라? 이런 조개. 약간 바닷가에서 주울 수 있는 듯한 그런 조개들 이런 골뱅이들? 골뱅이? 이런 조개까지 약간 여름 때 조금 스포티한 느낌 그리고 약간 바닷가에서 할수 있는 듯한 메이크업 이런 거 촬영을 할때 소품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얘들을 일단 구매를 해놨고요 아 이건 조금 가짜 티난다 요거 그몬스타라 이파리 있잖아요 그건데 아... 가까이서 보면 아주 가짜 티가 납니다 이런 조화 느낌, 굉장히 선명한 조화 느낌이 나는데 또 멀리서 이렇게 보면 그렇게 티가 안 나지 않을까요? 그게 진짜 몬스터라인지 이 조화인지 모른척 해주시길 바랍니다. <웃음> 아, 얘는 또좀 그렇네. 약간 촬영 소품으로 아, 이거 있으면 좀 괜찮을 텐데 할 때가 많아가지고 쓰고 싶어서 얘 예, 이렇게, 요렇게 칠리들 입 립들까지 구매를 했는데요. 이튤 립들도 진짜 다 좋아해요. 물론 생화들이 진짜 예쁘고 생화를 집에 놔두는 게 좋다고는 하지만 아, 너무 빨리 죽어버리잖아요. 약간 옐로우 빛, 그리고 분홍 빛, 화이트.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컬러를 구매를 했습니다. 아, 이거 살짝 조금 불안해요. 아하. 아, 요런 느낌. 그 모델 분이 굉장히 빳빳하게 약간 나무 판자를 들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들고 계셨어요. 시트지 같은 느낌이네요. 심지어 양면이 계속 달라가지고 쓸모는 많아요. 얘는 제가 우드를 구매한 것 같은데 얘도 뒷면이랑 앞면이 다른 패턴입니다. 나름 생각해서 만들었어요. 나쁘지 않아. 이렇게 쭈글쭈글 말린다는 게 조금 흠인데 자 이렇게 하고 마지막 페이유의 신발. 약간 타오바오 하면 페이유의 이게 공식인 것 같더라고요. 페이유의 신발이 진짜 유명한데 공식 사이트에서 판매를 하는 것들이거든요. 기본 블랙의 이런 컨버스 느낌 이런 느낌으로 페이유의 신발 하나를 구매를 했고 살짝 그 공식 요런 페이유의 마크 아시죠? 요거로 뮬을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운동화 같은 거는 이런 뮬 형식이 없어요. 근데 이것도 되게 그냥 쓱쓱 슬리프처럼 신고 다니기 너무 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페이웨이가 워낙 그런 착용감이 좋다는 평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구매할 때 세일하던 기념으로 그냥 두 가지를 구매를 해봤습니다. 우와 굉장히 푹신푹신해요. 이게 이렇게 쑥쑥 들어가거든요. 아씨 크네? 230 아닌가? 제가 230에서 235인데 235를 산것 같아요 아닌데? 230 샀는데? 아뭐 슬리퍼로 신기에는 좋겠지만 크네 아깝다 언니가 신겠네 또 아이씨 얘도 크려나? 음 얘는 조금 맞다 오이 어, 괜찮다 완전 편해 진짜 편해요 이런 컨버스 화 같이 생긴 것 중에 최고 편해요 진짜 푹신푹신 하나 더살걸 다른 디자인으로 하나 더살거예요 대박이다 물건이다 물건 여러분 타오바오에서 직구할 때 페이유의 신발 꼭 한번 사보세요 물론 개인차에 따라서 안 맞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를 구매를 해보시고 그게 진짜 만족스럽다 싶으시면 다음에 또 많이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진짜 편하네요 진짜 푹신푹신하고 너무 추천드립니다 이게 약간 세일해서 15,000원 정도였거든요? 다음에 들어 그럼 얘 마지막으로 한번 진짜 되는지 점검을 해볼게요 이게 연결도 안 되고 아 불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약간 책 형태로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무게가 조금 생겼는데 여기 키보드를 가지고 다니면 이 정도 부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원래 제가 본 것처럼 잘 작동이 돼야 될 텐데 말이에요 <웃음> 엔터를 치고 있거든요 예. 망했습니다 전혀 다른 것들이 눌리고 있어요 망했다고 합니다 망했다고 합니다 망했다고 합니다 망했다고 합니다 와.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면서 또 목이 쉬고 목이 계속 가고 있어. 오늘도 이렇게 제가 택배를 한번 뜯어봤는데요. 물론 제가 실패한 아이들도 있고 뭔가 왜 샀는지 모르겠는 아이들도 있고 검증이 안된 애들까지 있지만 그래도 좀 저렴한 가격에 다양하게 살수 있어서 전 좋았던 것 같고 오늘 제가 보여드린 제품들은 다 더보기란에 구매 링크를 기재해둘게요. 그럼 제가 목소리가 또 나갈 것 같아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달콤한 하루 되세요. 안녕 <냉>